카이브의 아, 그래? 힘으로 공간과 시간까지 조율하는 최후의 고대인 그가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 아, 누구세요? 왜 그래요? 뭐야, 뭐. 누구세요? 아..엠..에..에..이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셉 때문에 뭐하 자! 당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말해보시오! 하나 둘 셋! 거미장만! 아, 우 그러니까 우연일 수 있어. 우연일 수 자, 당신들이 왔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해 보시요 하나, 둘, 셋. 레이 바. 이쪽으 가기다. 이쪽으 가기다. 저희도 어. 가도 돼요? 원하나. 해요 그래. 렛츠 고. 고! I'm r e a d i n about it. t o d a y s t 네 돌파지 <놀람> 성공! <놀람> 뭐야? 뭐야? 어디야어디야어디야디디디야어디오디오디오디야디디오데오디오디뭐디오디오디오디야 어디? 뭐야? 뭐야? 아, 누구야 뭐야 오 age 오디오디오디야 <웃음> 네? 뭐야? 뭐야?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디어 나의 시간이 시작오 야, 이었다너인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a y easy. I say, s a 이지 o u say easy. Say e s a y easy. Say s y Say s a y y s a s a y easy. Say easy. Say e a easy. e